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예수님이 아닌 나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의 기반을 둠으로써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믿음을 나의 주관적인 믿음, 사적인 믿음, 개인적인 믿음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죠 만약 우리가 살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 팽창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쉬운 신앙생활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너무 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제가 한국교회 양적 팽창 흔히 또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논문 몇 개를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양적 팽창, 양적 성장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셔요 또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도 있기 때문에 양적인 그 성장 팽창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이고 성경의 초대 교회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고로 한국교회 성장은 정당한 것이 양적 팽창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시는 글들을 좀 봤는데요 단순히 비교를 하면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성장을 했죠. 똑같이 양적으로 팽창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제자들 설교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이 성장했죠. 우리 한국 교회도 140년의 짧은 역사 동안 수백만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나 정말 엄밀하게 비교해 보면 초대 교인들은 회 그만큼 성장했지만 그만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코인 오니아의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물건을 통영하고, 자기 재산을 통영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 팽창은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면에, 개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집사요라고 하면서도, 목사요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종한 삶 주님의 그 삶과는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비교하면서 정당성을 찾는 것은 너무 궁색해 보인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 팽창을 이룸으로써 그것을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갖고 있는 일체의 긍정들을 저는 다 부정해야 된다 다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